바로 뱀픽 만나 보시죠. 2이 금지 차세트 경기 뱀픽 시작됐습니다. 풀티트의 선밴으로 시작합니다. 이 오늘 원하는 싸움을 펼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네. 초반에 키를 내주면서 끌려갔어요 흡혈마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밴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불틸트 입장에서는 네. 네.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상대팀의 어떤 김상훈 선수가 너무나 잘하고 레인전에서 웬만한 스킬들을 경로로 그냥 버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카운터를 할수 있는 조합을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밴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조합도 조합이었지만 아그 중반에 빚어지는 운영에서의 갱킹 구동 그런 것들도 좀 실력차이 좀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연의 방하는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되고 루나를 너무 좀 외롭게 하지 않았느냐 판의 네. 흐름에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연금술사, 자 오인큐 비사지 이후에 두 번째 벤치입니다음 맹독사놀이나요? 어, 똑같네요. 네. 박진기수박진기 수를 어, 김상훈 선수를 조도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캐리로 위치할 수 있는 선수가 뭐 없지 않느냐 오. 싶어요. 왜냐하면 네. 스타트에는 이미 뭐 그런 상황에서 왕주 선수가 캐리 위치로 갔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야 맹독사를 바로 1픽으로 좀 가져갔고요. 몰쿠에서는 네. 수정혜인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전 경기 전민호 선수가 좀 활약을 했죠. 네이하면서 이제 길삼꾼을 가져감으로써 상대방에게 흡혈 마을못 가져가도록 네, 좀 강요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음, 네. 예, 아니면 뭐 태엽 장이를 가져도 네. 되죠? 네. 태엽 장이나 벌목꾼. 오, 아, 가시네지이야 예. 네. 이거는 또 이제 3레인에 또지옥을 그렇죠. 만들겠다라는 걸 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레인만 같아 하면은 아가시네트를 만나는 상대 막영은좀 짜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레이저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티 캐리죠. 이제 상대의 캐리를 조금 견제를 하면서 레인을 파괴시켜 버리면서 이제 굉장한 맷집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고 있는 오인큐입니다 네, 자 수정해요인에 이어서 가시멧대를 선택한 오인큐고요 맹독사를 먼저 선택한 풀틸트. 네, 뭐 성함. 이전의 흐름이라면 태엽장이나 벌목권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서 오프 하나를 뽑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는 예,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뭐 미라나도 뽑아도 되는데 벌목권으로 네, 가는가네요 네. 맹독사에 이어서 벌목권. 자두개 피가진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초반 주도권부터 잠들 실패한 풀티트예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돼요 세번째 밴 들어갑니다 가시멧돼지 수정의 여인이 역삼을 가느냐 아니면 돌돌로 가느냐의 고민이 일단 남아있네요 역삼을 네. 가도 강력하지만 돌돌로 오, 가서 상대키리만 적당히 성장을 음.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뭐 바람수찰자나 태엽장이 같은걸 뽑아서 두명이 또 가도 그 레인도 강력해지거든요 네. 네. 세번째로 풀티트는 길삼군 밴. 자, 이어서 오인의팬입니다 지난 경기와 좀 다르게 가이에서이영에서 오인큐고요. 자, 풀상트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영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이이이에이에이에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영상에는이영상에이영상에이영에이영이세기에 대한 실수는 거의 없었죠. 네 괜찮았습니다. 네. 적중률이 일단 뭐초반거 선취점 장면에서 길망만으로 네. 자신감을 충분히 갖고 경기를 <웃음> 아, 임할 이걸로 수 있는 ]답니다. 네 그런 구도였어요. 본인 스스로 일단 아 된다 제치. 싶으면은 실수좀덜 나오죠 <웃음> 오인큐가 지금 밴을 해버렸고요 자네 번째 벤자프리이트는 외계 침략자 자 서로 이 머리싸움이 좀 오가고 있거든요 자 어떤 메타로 경기를 지금 르게 될지 자, 네 번째 오인큐의 벤입니다 음, 일단 뭐, 필마도또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 어, 글쎄요. 가시멧돼지를 먼저 뽑아서, 예, 언다잉을 쓸지 안 쓸지 좀 이제 의문인데, 원래 가시멧돼지는 언다잉이 상대편에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카운터로 많이 쓰거든요. 레인에서 이제 압도하기 네. 위해서. 네. 네. 근데 이제 필마도 네, 남았고, 레인 설정을 일단 오인큐 쪽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중요한데, 밤에 죽저인큐는 밤에 죽었죠. 1 경기 해보고 딱 자신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가시메테디와 밤의 추격자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좀 초반부터 전투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첫 밤이 됐을 때부터 강력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픽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수영의 여인과 가시메테디는 또 역삼라인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밤의 추격자는 이제 뭐 미드를 설 수가 있겠네요. 네, 야이 단단한 조합이에요, 지금. 단단하고도 공격적으로 좀 몰아칠 수 있는 조합 위주로 뭐, 지금 준비하고 네. 있거든요. 자거기 말려두면 안됩니다 풀틀트 당아낼수 있는 선택을 해야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합으로 일단 다섯 명이 뭉쳐서 뭔가 좀 푸쉬의 강력한 조합으로 풀틀트는 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술사나 체널 뽑거나 맹독사가 일단 있으니까 상대는 일단 시간이 지나도 초중반에 모여서 지속적인 전투를 빚어지는, 빚어, 빚어내는 그런 조합이어서 이걸 푸쉬로 상대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하느냐인데 운영 싸움으로 갔을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앞선 경기를 봤을때는 네. 자 5인큐에 어 샤라스의 마가져가요 네, 가져갑니다 진영 이후에 풀테트가 이번에 흡마를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폭풍령을 다시 한번 뽑을수도 있죠 아, 아바돈. 아바돈 와 이거 는 네. 대놓고 전투네요. 네. 이거는 오잉큐는 초반부터 <웃음> 계속 전투. 예. 네. 처음에 본 실력 차이가 좀다는 계산하에 네. 자 저는 공격전을 몰아칠 준비를하고 있는 오잉큐고요. 그렇죠. 지금의 아바돈의 픽의 이유는 그냥 가시의 떼지를 계속 밀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시의 떼지는 네. 그냥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맞든 말든 주, 죽어라 싸우는 겁니다. 가시의 떼지는. 네. 네. 자 거기 지금 말려두면 안 됩니다. 옆을 틀드 정말 때리다 지쳐서 본인의 손이 앞에서 못 때리는 그림 나와요. 네. 가시멧 때리기 진짜 아바돈과 같이 오면 정말 짜증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기 싫죠, 만나에 아, 게임하기 싫어요. 그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상대를 네. 지금 어, 예. 힘들게 만드는 영웅 위주로 지금 피그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맞으면 측면이나 이제 뒤에서 맞았을 때그200 데미지 이상 되면은 가시뿌리가 자동으로 나가고 기껏 해놨더니 아바돈이 쉴드를 걸어줘서 그것도 이제 광역 데미지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 데미지가 동시에 두세 번 들어오니까 그렇죠. 상당히 너무 힘든 거죠? 예. 네, 때리면서 아프죠. 그러다 도망가려고 하면 끈적이는 콧물이 날아와요. 아유. 네, 네. 네.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네, 악재입니다. 네. 악재. 저도 최근에 맹독사 플레이 어우. 많이 해봤는데 가시멧돼지 때리다가 가시멧돼지 아바돈 <웃음> 네. 조합에 가시멧돼지 때리다가 오히려 저가 죽은 적이 굉장히 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신나게 때리다 보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네. 자 이러면은 풀틸트 입장에서는 뭐 파멸의 사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어, 있겠는데요 네. 네 아바돈 카운터도 그렇고 네 레인 설정하기에도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고 네급 편만 이어서 자, 상대 조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웅 위주로 좀 픽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된 고민 야짭키먼드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아 이렇게 되면 어, 또 어, 무난하게 캐리 육성 지진, 조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택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역삼대 네. 역삼 삼대인데 삼대 만났을 때는 오인큐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를 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 될수 있어요. 물론 복수훈용도 그렇고 맹독사들이 레인지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풍탐 위주의 견제는 됩니다만 그게 오히려 가시멧돼지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으로 찢긴 데미지로 오진 않아요. 네. 자, 마지막 다섯번째, 벤 그리고 네. 폭풍령은 자르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자, 늑대인간 벤을 했어요 금지 영웅을 <웃음> 선택할 차례다 이건 좀 뜬금없는 벤이라고 네. 볼 수도 있죠 네. 자, 우선 좀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OEQ 입장에서는 뭐복수령과의 시너지를 보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여튼간에 폭풍령을 골라도 Q어 입장에서는 별 부담이 없다라고 <웃음> 네. 본인이 지금 생각을 하는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웬만하면 어, 풀틀스의 어, 이제 마지막 픽 같은 경우에는 흡혈마와의 시너지를 조금 생각해주는 픽이 나와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보니까 예, 지금 늑대인간 벤은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일단은 뭐5인키는 지금 자신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 어떤걸 가져가도 우리가 카운터 칠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있는 들같고요 슬라다 벤을 끝으로 네. 해서 이제 마지막 팬까지마무리했고요 왜냐면 동상 말고는 스턴기가 없다보니까 슬로우는 있는데 스턴이 없어서 스턴기가 될만한 슬라다를 밴을 했습니다 헐트 입장에서 아마 스턴기 있는 영웅이 추가가 될 거다 생각하는 원소 원소 가좋아요영 선택할 네. 차례다 밤추, 아바돈, 원소, 술사 가시멘티지, 수정의 요인 레인 설정을 충분히 변경도 가능한 게 세이프 쪽에 원소를 혼자 캐리로 보내고 네 가시멘티지, 수정, 아바돈, 역삼, 밤추가 미드가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밤추와 원소를 위치를 변경해도 을될게 많아요 레인 설정은 아마 상대의 조합을 다 보고 나서 맞춰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무난한 건 원소를 세이프 쪽에 캐리로 보내는 게 가장 무난한 레인 설정이에요. 남았대. 그렇죠. 가시멧 돼지 밤의 추격자 아바도 원소술사 주... 5000 남았대. 바로. 저피아 필드전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풀테트가 한 장의 카드를 꺼내들 시간이거든요. 네. 예, 네. 자, 야, 이퍼예요 야. 아, 그러니까 이건 그거 어, 특별 말로 태우고 안 태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드큐를 어떻게 말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퍼를 골랐습니다 예. 네. 자, 바이퍼를 선택을 하면서 5대5 구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세트 경기에서 압도적인 승리했다는 오인큐가 자 새로운 하면서 2세트 경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인큐는 이제 돌격형 스타일을 예. 딱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죠 풀틸트가 제대로 방어를 예. 한번 해봐야겠죠 경기 좀 끝났습니다 준비. 2세트 해결에 시작가겠습니다 8강 3 번째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플티트가 레디언트 오인큐가 다이오로 경기 펼치겠습니다. 자, 원소수사를 보고 바이퍼를 선택한 오인큐 자, 여기서 아, 바이퍼와 맹독사 이렇게 이제 독을 쓰는 영웅 두 명이 이렇게 한번의 경기에 등장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예, 자 위에 이제 예, 나오는 좀 자막이 좀 시작. 바뀌었죠. 예, 예. 예. 자막이 예. 반대로 나왔어요. 자 네, 지금 바이퍼. 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큐 선수가 마저니 원소술사를 선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원소술사가 이제 아래쪽 바텀 지역 세이프 레인 쪽에 설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밤의 추격자는 미드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이 탑 레인으로 가면서 역삼 레인을 구성을 할것 같네요. 오인큐 네. 네. 자, 탑 레인 쪽으로. 네. 펠마 지금 가시 했더지. 아바돈이 지금 미드를 지나서 위쪽 탑 레인 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야 이런거 1레벨에 맹독사가 먹으면 굉장히 큰일하게. 또 강력한 맹독, 한번 넣려볼수 있지 숨결. 네. 먹으면 보통 미드로 많이 가서 초반 이제 선취점을 위해서 한번 이제 노려보긴 하거든요 괜찮죠 복수활령도 있겠다 오케이. 자 이거 맹독 숨결만 슬로우 걸어주면 진짜 이거 초반킬 나올 수 있어야 마이 여기서 자 들어갈 준비 지금 하고 자, 이번에 나오면 가겠죠? 복솔용도 입수. 자, 이제 가야죠? 네, 가야죠. 예. 아, 삼방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 아우, 악타도 해야죠. 자, 선수죠? 네. 야, 금들어가서 지금 이번에 갱킹 타이밍 을잘 잡았습니다. 이래서 저 투명화를 이제 룬을 처음에 어떤 룬이 나오는지 좀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맹동사 같은 경우에는. 천 룬이 투명한 룬이 나오면 이렇게 좀 위협적이에요, 엄청나게. 네. 아니 근데 이게 밤의 추격자가 밀리인데 바이퍼가 레이 레벨을 두개 앞서나가고 이런 식으로 벌려지면은 이거 미드에서 밤추는 진짜 할게 없거든요. 음, 그렇죠. 네. 자, 초반에는 미드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거기에 좀 당했어요. 사실 비슷하다고 해도 밤의 추격자가 굉장히 어려운 네, 네. 레인인데 네. 그렇죠. 막 스킬 평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막타 조금씩 이제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막타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키오 선수가 지금 바텀 네쪽으로 가서 맹독사와 벌목꾼을 상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탑 쪽은 가시맨떼즈와 아바돈 조합이 워낙에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탕호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립 데려와서 CS를 가져가는 그나마 최선이에요. 네. 풀링이 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뒤로. 또 힘싸움에서는 밀릴수 밖에 없는 상황 네. 끌어당기면서 CS 수급하고 있고 아, 저신속카로는 가져갔어요 예. 네. 신속카를 먹는다고 해도 지금 상대가 타워쪽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탑쪽으로 갱킹을 떠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일단 레벨링부터 해줘야 됩니다 밤이 올 때까지 이런식으로 한대두 대씩 맞는거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원거리이기 때문에 막타를 치러 들어가는 순간에 계속 현재가 나와요 딱두 방씩 맞게 되있어요 예. 네. 네, 눈치 봐가면서 들어가려고 해도 아프죠. 막타 한번칠 때마다 바이퍼한테 두 방씩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들개산 지금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정영이 지금 미드 쪽으로 지금 백업 가고 있는 움직임. 자, 우리 아, 바이퍼. 네 근데 바이퍼가 은근히 지금 CS를 못 먹었습니다. 아마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밤초등학교요 어, 지금. 밤 네, 이거는. 예, 네, 그것도 일킬까지 내준 상황인데. 네, 그래도 한뭐 20초 동안 혼자 먹었던 레인도 네. 상황도 있었는데 이거는. 많이 놓친거 같네요 제가 봤을때 네. 어, 그렇네요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자 수절 여인은 따로 떨어져서 자 CS 수급하고 있고요 전골 돌면서 네 자, 여기서 들어가서 하나씩 먹고 있어요 네. 아 물론 뭐신속파였었기 때문에 네. 네 밤의 추격자가 일순간에는 이렇게 막타를 이제 좀 수급을 했던 면도 있는데 아 근데 그 전에 바이퍼가 너무나 이제 막타를 못채켰다는 부분은 확실히 좀아쉽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어... 비행짐꾼이 가능한 시간대가 돼서 이제부터는 보틀링을 통해서 밤의 추격자가 4분부터 밤이 되고 이러면 어느정도 CS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을 통해서 들겨내줬을때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자 방출은 오늘도 위기를 좀 이제 견뎌낸 걸로 보였지. 아, 이거 서로 생각이 엇갈렸어요. 중에 뒤에 와요. 중에 뒤에. 자래 맹독사냥 좀 끊어졌습니다만. 네. 추전에도 위기고요. 이쪽도 들어옵니다. 아바야 아, 아, 아, 아, 이거 아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흡혈마도 잡히겠는데요? 근데 여성 선수가 공격적이네요 진짜 공격적이에요 가 예, <웃음> 마지막에 안 들어갈 네. 줄 알았는데 어, 빼지 않습니다 어, 그냥 들어가버렸어요 예, 진짜, 진짜. 자 그래도 네. 잡고 잡혔어요 최아민 선수의 공격 본능이 아, 어 있었다 네. 자, 위로 좀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배선우 최현미 선수는은마로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일단 뭐 손해 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흡혈마가 들어가서 킬을 올린 거는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자신도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풀 틸트에 좀 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교전이었고요. 그 이전에 바텀 교전 상황에서는 서로 이제 먼저 잡자고 오더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원소 선수가 먼저 잡히면서 큐오 선수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거 어우 이제 아파요. 자, 자, 레벨 차이가 났었겠죠. 아 이거 잡히죠? 잡히죠. 아아 이게 도점이지. 바이퍼죠 이게 네. 자 버티지 못하고 네. 자이것또킬를 내줬습니다 킬을... 야 이거 바이퍼와 맹독사가 한 레인에 서있는거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저거 네.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지옥이네요 예 그렇죠 자, 위로 지금 아바돈과 가시면 했지 탑레인에서 지금 CS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가시메테는 더 먹고 있습니다 자맹독스까지 가요 맹독스가 왔을 때 한번 노려봐야겠죠 아바돈이 6까지 되면 은 진짜 더 괴로워지기 때문에 네. 그전에 한번 잡아주는게 좋아요 네. 아 근데 마나가 충분치 않거든요? 네. 자맹독스가 어, 너무 일찍 보존감이 있어요 뒤로 빠지면서 맹독순결 어. 빼고 왔어요 빼고 왔어요 우상에 들어왔는데요 제아미는 아바돈 때리고 어, 자살. 아마도와 한발! 아줬어요저 자세히 득을 지금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예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고리를 써서 본인의 제력을 닳게 한 아군을 치료해주는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로 자산을 냈죠 지금 아마도에 그렇죠. 좀 자살로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이득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갔는데 네 금방 서로 액션이 좀엇갈렸습니다 맹독사가 너무 자신의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나서 자신들의 팀원이 이제 막 달려드는 구도를 취하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눈으로 보고 백업을 빠르게 와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실패해요. 어 바이퍼 투명하면 갱킹 가겠죠? 네. 자 준비하고 있죠. 바텀 레인 큐 선수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웩스 하나를 찍어놨기 때문에 유령 보행은 가능해요. 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유령보행을 얼마나 빨리 써주는냐가 중요하죠? 예! Yeah. 이제 볼까요? 유령보행팀요! Oh, 야 위험해! Yeah. 큐! Yeah. 아 막타가 예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yeah. 이거 잡히는 건데 반응속도가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한두 방향으더들어갔으면은키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빠르게 대처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큐네 yeah. 진짜 위험했죠 네네 yeah. 뭐 사슬 던지기도 제대로 들어갔었고 바이퍼의 궁극기도 제대로 들어간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뭐 퓨어 선수의 반응 속도가 빨랐다고 봐야겠죠 네, 네. 조금만 이렇게. 당황했으면 이거 손가락 한번 꼬였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좀 반응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좀 살았고 자 골드의 경험치 5인큐가 좀압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바텀에 가있던 원소수타도좀잘 먹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뭐 와. 반의 추격자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퍼가 이제 미드를 비우는 순간에 밤의 추격자는 미드에서 계속해서 뭐 초반에 좀리했던거 이거 완전히 복구가 끝난 거 같고요. 미다스 네. 돌아다있고 바텀에서 CS 수급은 문제 없이 하고 있고요. 갱 요즘 여러 차례 좀 떠나봤습니다만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티트. 네, 네. 손실점을 가져간 이후에 바이퍼의 어떤 그 무시막지한 극악한 어떤 그런 힘의 그림이 좀안 나온 게좀 아쉬움으로 저는 계속 네. 생각이 들고. 네. 그 외에 모든 레인, 탑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원수와 가시면떼지가 너무 무난하게 크는 구도예요, 지금 또. 아, 이거. 근데 이거 적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 적기가 네. 어려워요. 자, 맹독사까지 는 왔습니다만. 자, 때리면은. 와, 피가 없으려! 어려운... 네. 피가. 오! 아,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자, 완전 이 GPS는 오차율이 없습니다. 근적이는 건물. 네, 이래서 이래서 가시메띠와 아바돈의 조합이 진짜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네. 금방은 이제 오인큐 쪽에서 탑 쪽으로 이제 백업이 안오안 오던, 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잡아볼만도 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대2 싸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복숭아령의 그 마법의 화살이 일단 뒤에서 때리게 되면은 아바돈은 가시메띠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막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법부여사이 맞고 스턴을 푸는 보호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호막을 먼저 걸게끔 좀 아껴뒀다가 스턴이 들어가, 들어가서 좀 멈춰놨더라면 그나마 몰랐는데 네. 스턴 바로 풀어줬죠, 쉴드 걸어줬죠 그리고 죽음의 고리로 체력 채워줬죠 그러면서 버틴 거거든요 지금 음. 네. 그리고 맹독사도 맹독 숨결뿐만이 아니라 이 역병화드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상대를 갱킹하거나 아니면 레인을 압박을 할때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에 역병화드 한세네개 정도 깔려 있으면 그거 무시무시합니다 네. 네,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장면이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네. 이웃으로 어, 그 잡히죠! 추호가 누렸네요 오히려 한깐 들어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좀 여기서 잡아냈습니다 야, 야. 활력의 지금 그거라서 활력이 그리고 이게 웍스 수치에 따른 공속 증가 그리고 이조트를 따른 아, 데미지 증가인데 지금 이조트가 지금 다섯 개나 시켜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많이 증가돼요. 네. 걔들 한 방에 터져 버리니까 아프죠. 그렇죠. 저 들개산의 쿠오 선수아이 확실히 하면서 이들 또 챙겼고 자, 바이퍼가 좀 돌아오는데요. 아 이것도 좀 동선 낭비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자, 시간 낭비 지금 제대로 했죠. 네. 원수선 빠졌습니다. 뭐라도 이들 보기 위해서 적극정적인움직임은 있습니다만. 5목입니다. 오이큐 선수는 좀 뒤로 굴려서 네.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다음밤이 오면 밤추, 가시멧돼지, 아바돈이 다이브를 칠 가능성이 탑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네. 아바돈이 있기 때문에 아바돈이 맷집이 돼서 6 레벨 찍고 궁극기 마저 버텨가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가시멧돼지 밤추의 이속이, 이속과 맷집이라면 아바돈이 있다면 이게 다이브가 되거든요 네. 자미드로자 이번에 황천이 뭐야 오히려 아우 독이 돼서 뭐 순식간에 지금 삭제가 됐죠 어 지금은 위치를 이제 바꿔주면서 바이퍼에게 밤의 추격자의 네. 딜을 넣어라 이런 오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들어와요, 실패했어요 자어자 어, 어. 빼고 오는 거 지금 확인하고 무리하진 않았습니다 네몸 사려가면서 네, 아쉬운데요 취급까지좀 잘하고 있는 오, 오인큐고요 바이퍼는 일단 초반부터 정말 이득을 계속 불려나가서 적당히 매집도 되면서 중반에 거의 암살 영웅으로 돌변되어 후반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영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초반에 손치좀 가져간 이후에 너무 좀 안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때려봐야 진짜 바위에 계란찌개요 이거 시민님은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다이의 상. 아, 이거는 저예 전면전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흡혈마도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예. 이 그것도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아, 차크라라습니다만잘 네. 네. 잘 들어갔고요. 잡아둔과 이 가시멧들이 조합을 좀야 되는데요. 와, 와, 진짜. 진짜. 자, 위치 받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아영 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들 어, 몸막 어, 피하고 좀들어오단단해요 아, 막막죠좀잡혀죠 아, 오히려 타이브 어, 어, 오히려 오히려 네, 마이크마이크어 가서 막 때리는데 진짜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요. 아, 지금 아, 이건 진짜 가시면 돼요. 네, 지금 진짜 그러면서 태양강이 또 깨같이 예. 들어갔어요. 오히려 역로다하고 있을 수 있는데 들어오면 마무리. 저 산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시멧돼지의 데미지를 제대로 넣으려면 측면 후면이 아니라 정면에 때려야 되는데 계속 도망치니까 가시옷 뿌리기에 데미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아바돈이 계속 스턴 풀어주고 힐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근데 또... 아바돈을 잘하네요. 이게 보막 네. 타이밍이 진짜 좋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들어올 거 예측 잘해서 미리미리 잘 맞춰주고 있어요만 힐까지 넣어주면서 이게 지금 온 네. 게임의 단에다가 선봉방패가 나와서. 네. 정말 이정도로 버틸수가 있는겁니다 그렇죠 저금 안개구리 이외에 어둠의 보호막까지 그 연계가 상당히 좀 뒤에서 잘 받쳐주다보니까 그렇죠. 가시멧돼지는 죽질 않아요 <놀람> 게다가 여기서 통찰의 파이프까지 나오면 마법 데미지까지 없앴을 <놀람> 때 진짜 가시멧돼지는 간단한 네. 샌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뭐 메칸즈를 빨리 가도 되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생존기를 올려주기만 하고 자신이 전장에서 앞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지금 싸움에서는 이제 필승 구도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앞에서 버티고 옆쪽에서 막 밤의 추격자가 달라붙고 원소 순사 태양광 지원 오고 이러면은 투틸트 입장에서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네. 지금 어... 혼자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싸울 수 있는 어, 상황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어, 원서술사가 무난한 파밍이 되게끔 가시메테즈 아바돈이 시선을 끌어줬고 오히려 숫자적으로 부족한 싸움을 잡아줬잖아요. 네. 반대로펼만은또한번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구도고 네. 네, 너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네. 자, 초반에 좀 손해를 보며 시작했던 밤의 추격자도 어느덧복구를좀 맞췄고 오히려 적극적인 갱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밤에 쉬었단 말이에요. 네. 네. <웃음> 네, 처음에 이제 뭐 퍼스트킬도 허용을 했고 처음에 잘안 풀리다 보니까 첫판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네. 상황이 된 거죠. 원소는 어, 들어가 예, 원소는 태양강 지원을 예. 해 주고 들어가네요. 태양 지원, 아, 태양강. 예. 지원. 왜냐면 수종의어을 맞으면 태양강이 떨어지는 거 확인해도 이 속에 안맞춰줘서못 살아요. 예. 야, 들어가죠. 네. 바이퍼가 진짜 딜이 세긴 센데. 근데 추가 딜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예. 야 진짜까지 와와 진짜, 아 진짜 잘했네요. 네. 자 오히려 지금 여기서 네좀 나왔고 원소가 괜히 지원왔다가 잡혔죠. 네. 잡고 잡혔어요. 다이어 네. 지금 뒤에서 바돈는 활약 때문에 이 교전에서 좀 이득을 챙기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으로좀 유리, 네. 유리하더라도 저요 싸움에서는. 네 지금 이런 전투를 원래 가시멧돼지가 맨 앞에서 맞아주고 싸움이 되면. 일방적인 전투가 나옵니다, 이거. 근데 가시멧돼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전투가 됐던 거예요. 예. 네. 지금 필요한 건 역병화드 같습니다. 맹급수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밤이라서. 네. 밤에 좀 적극적으로 네. 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추가 있어도 서포트들은 네, 이거는 추격을 당하는 지금 이속이라서 어려움이 좀 있네요. 네. 네, 이 숙발에 지금 방추에게 지금 계속 썰리고 있고요. 벌목군도 지금 너무 못 컸고요. 지금 아직 예. 좀 템도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흡급 마예요. 템마가 완갑을 가고 있는데 15분에 완갑이 반밖에 안 나와서요. 어 이거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지금 또쫓깁니다 이거 보고 있다 좀 당했어요. 이게 네,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잡혀 버린 겁니다. 네, 네,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빠졌어야 되는 순간이었었는데. 그냥 한박 걸리면 잡혀요. 네.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차타하까지님 밀어붙이겠습니다. 15분. 원소가 수정 범을 갔어요, 지금. 예. 야, 이거 추 들어가죠? 와 대박! 마무리 펴지. 깨알 같이 들어갑니다. 열에 살아서 돌아오고 있는 밤에 주시의 떼지는 무슨 탑파워 중앙에서. 가시메 떼지는 혼자 치면서. 짬이 없어요. 여인단이구 어요 예, 여기도 다음에 신각하고 있어요. 야, 이게 선봉대의 방패 때문에 네. 크립들한테 아무리 맞아도 이렇게 체력이 달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퍼야 뭐, 도망가고 아퍼야 예. 고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로샨. 자...이... 아... 거 아... 야... 미다스 이후에 강키의 가면을 갔네요 네. 네, 그 선수 그러니까 아... 강키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한파의 시너지 한방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맞는데 이거는 완전히 원소가 지금 마법 계열이 아니라 타격 계열로 네. 가고 네. 있어요 지금 평타로 때를 생각을 그렇죠. 네, 다이달러스 이후에 지금 사탄의 소나기까지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흐름이거든요 지금 배민지가 지금 상당해요 평타를 최대한 올려주겠다 그런 생각이죠 네, 자 스킬상에서 공연이 아유... 올린 이후에 지금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안에 들어가는데요 네. 얼음장 예 네. 네. 얼음장이 그나마 다 들어간게 아버들이자살렸고요다시메트 접점 예. 가시 무적이에요 어 뭐때려야지 아파야지 저도망을다가야져는데요 아바돈 매치 자 이동술로 살려보려고 하지만 아 콩은 묻어서 좀살 수가 없습니다 네 달리 생존기가 없어요 바이퍼예 예. 빠져있거든요 들어가서 뒤에서또 아 공격 씨. 맹독사까지 콩을 또 맞았어요 자 순식간에 네 명이녹았니다자 순식간에 명이 녹았습니다 아이 교전에서 안되네요 5대5에서 안돼요 네 진짜 힘의 전투 네, 오인큐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레인 설정부터 전투 이후의 중후반 운영까지 완벽하네요 네자 미드 2차 타워까지는 파괴를 했고 지금 바텀까지는 좀 들어갑니다 돌려깎기 시도하고 있는 오인큐네 거의 뭐 웬만큼 필요한 아이템은 벌써 네,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쭉 밀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이거 밀고나서 바로 오사을 아, 가도 괜찮죠 예, 타나스케 심장이 나올로 그래요 지금 가시멧돼지가 이러면 다섯 <놀람> 명이 때려도 못 죽이거든요 <놀람> 이거 아바돈이 있어서 재앙입니다, 재앙 자, 끔금치가만 아마 잡는 걸 거의 포기하는 수준입니다, 현재는요 네. 근데 이게 또 내버려두면은 스킬을 주문을쓸 때마다 가시멧돼지의 평태가 또 높아져가지고 무시하기도 애매하고 또 때리자니 본인의 손이 아프고 이러니까 아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도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네요 네. 지금 자 골드 차이도 꽤 벌어진 상황이고요자 싸움으로 좀 이득을 보면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발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계속 싸울 생각 가지고 있죠 아이, 네. 멈추지 않습니다 아 계속 공격에 평타로 인 정리를 해버리고요 야, 정말 세네요 아바돈이 오케이, 지금 거리다 알기시까지 갖추게 했기 네. 때문에 또 가슴 가슴 일어나서 딜을 할 수도 있어요 발포리기 저인의 건물 이후에 청리 네. 바이퍼가 세뇌아웃. 딜을 제대로 넣을 수가 없네요. 바이퍼 같은 영웅은 상대방을 좀 추적하면서 때려야 딜이 확실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그 자리에 발 붙이고 딱 서가지고 정보. 딜을 해야 어마어마한 영웅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게 딜을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약해요. 달마 아 예, 들어가서 무가 안쪽까지 들어가서 타나스게진장 네. 나왔어요. 네, 뭐 체력 거 차죠 이렇게 되면요. 쭉쭉 쳐냅니다. 탄력 걸고 때려버리면 건물도 이제 숙소무책으로 예, 주저앉고 있습니다 아프지가 야.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강력한 지금 방패막이, 가시멧돼지. 그렇네요. 아, 정 차키람도 그냥 갖고 있어도 주지가 않습니다, 체력이. 네, 가렵죠. 오히려 자기 체력 채우고 있죠, 아바돈. 네, 네. 시간 회복이 켜져가지고, 아바돈이 <웃음> 독기 속에서 지금 본인의 피를 채웠어요. 아유. 그냥 거기, 지금 가시멧돼지 혼자 놓고. 피를 못 잤나요, 가시멧돼지. 못 잡죠. 내가 태워는 공격체가 이동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 쫙! 체력이 체력이 차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타라스퀘 심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전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상대에, 네, 상대 거의 뭐 대부분의 궁극기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가축이기 예. 때문이에요. 해운관! 예. 야 음. 원소가 뭐뭐 음. 뭐, 오! 왜요? 진짜 뛰을해요 원소가 앞으로 서나는내려고 잠시 후타서 나온 다음에 좀 싸워보려고 하는데요. 안방 자, 자 발포를 잡아냈습니다만. 네. 그나마 이제 가시 맷때지는안 선수가... 때리는 게나을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네. 보내 줘야 돼요. 네, 이거 보내줘 가시 맷대 지금 네, 지금 일부러 맞아 주는 거예요. 이거 네. 네. 뒤에서 맞게 되면 가시 뿌리가 아, 터지거든요. 데미가 그렇죠? 들어왔죠. 네, 보내줘야죠. 이거는. 아, 진짜 이 여기서 한 동안 좀 시간을 끌다가 이 빠져 나가서 못뭐 돌아가는 네. 것도 아니에요. 아나가 없어서 안 들어간 거지. 네. 이게 후면을 때리면 250 데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가시 뿌리가 자동으로 네. 켜져 가지고. 네. 이게 진짜 아픕니다. 그렇죠. 피해 감소까지 는 있고 거기 다가지 상대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때리는 사람이 때리다가 아파요. 네. 네. 또 수정의 여인 믿고 집에도 안 가요. 지금 보통 저 정도의 만하면 이제 집에 한번 들렀다가 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파밍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웃음> 수정의 여인이 있기 때문에 만화는 뭐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뭐 부츠도 지능으로 바꿔놓고. 중간중간에 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네뭐 신비의 오라 때문에 그냥 믿고 여기서 조금만 사냥하면은 네. 또 어느정도 싸울을 만화를 회복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딱히 뭐 크게 만화가 들지 않는 그런 영웅이다보니까 네뭐 괜찮네요 지금도 자 다시 크림 밀면서 싸움을 좀 준비하고 있는 오잉크입니다 자 시간은 20분 52초 지나가고 있고요아저짜 신고식을 제대로 하네요 풀테스트가 네.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즌 경기를 펼치면서 많은 팀들이 실력이 부상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지난 시즌에 나왔던 두 명의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테루하면 세 명의 선수가 좀 어려운 경기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5인큐 팀은 레인 설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오늘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문화는 어떤 의미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원소가 지금 다이달 원스가 날이 났습니다 지금 자, 지금 1차와 2차를 지금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슈오 수가 이거는 신나는 거죠 일단 네. 뭐광택가면 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쓰면 공석이 굉장히 빨라지긴 하고 흡혈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어. 자신이 받는 데미지도 어느 정도로 증가를 한단 말이예요 저희 2차와 3차거든요 네. 지금 교환은요 자, 이거는 예, 지켜야 되는 데요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포탈로 막긴 예. 할 텐데. 예. 근데 이게 와도 막을 수 없는 화력의 차이라. 그렇죠. 예. 그냥 한번 뭐, 뭘보세요 아, 아, 이거 보세요. 아니, 뭐 달라야죠. 예, 저, 나는 왜 이럴까? 막 아유, 그러면서 벙고 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거 뭐 아니라고 지금 계속 여기서. 하지 말라고. 신호를 팀원이 넣어줄 고 있는데. 저 외길 인생입니다 가시메테제한 그릇 네. 이렇게 예, 한 그릇, 그릇 흘릴정도가 좀 됐어요 왜 뒤에서 힘을 넣어주니까 예. 아니 상대 영웅 중에 자신을 잡을만한 영웅이 네. 없으니까 아니 맞아도 그냥 대기... 아파야 도망가죠 그냥 타워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 다타으로 아... 싸우죠 야 염동력으로 옥정에 빼줬고 자, 위로 와서 정리 야 용기의 배달 배가... 바이퍼까지 잡아냈습니다 아니 들어가요 아예 네. 이거는 야참 꼭... 가슴에 뜨지 천하무적 네. 천하무적까지 나오면서 그냥 여기서 아아 이건 아, 아, 안,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또못 참습니다 아마도 네. 믿고 들어갔습니다 갈예 네, 아. 정말 예답답할 네. 네. 정도로 지금 밀려 밀리고 어우. 있어요 진짜 여기 너희 상당한 신영족까이 들어와서 처절한 싸움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이고. 네 제재! 아이고. 경기 끝났습니다.